요란색이로 타나는 어, 보이네 중동사 빨간색으로 쓸까 중동사세요 너희가 알고 있는 뭐 있어요 풍경사 여기다 네? 그다음 동명사그 다음에 이제 분사가 있죠 분사는 다시 현대군사와 과거군사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강도로 들어가면 풍정사 설명할 거 아니야 요거는 조금 달라 현재가 우선, 자, 준동사니까, 이게 뭐 한다는 얘기야, 준짜가 딸의 준자 아니에요? 어? 의 준자. 동사를 따른다는 얘기야. 우리가,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동사성질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의 성질 어떤 것들이야? 이거를 따른다고 했잖아. 동사적 성질들. 여기 깔끔하게 알고 있는 것들 정리해야지. 자, 동사는, 어, 동사였을 때는 뭐가 있죠? 주어가 있지, 주어. 어, 주어가 있는데, 준동사니까 동사 수성끼리 똑같을 수는 없어. 투부정사 나왔는데 조가 삼치 단수라고 해갖고 투부정사에다가 투 메이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안 그래? 그렇지. 음. 과거라고 해갖고 투 메이드 이렇게 쓸 수도 없잖아. 그래서 준동사는 나름대로 뭐가 있는 거냐면 봐요. 주체라는 게 있어요. 주체. 주체. 요걸 이제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미상의 주어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그래서 공통이야. 수정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 분사나 동명사에도 해당이 된다고 세 가지 공통 의미상의를 하는 게 있다 주체하는 게 있다 두 번째 뭐가 있다 자잘 봐요 이런 성질이 있죠 동사적 성질이잖아요 지금 동사만이 갖고 있는 성질이니까 뒤에 뭘 취할 수 있어 앞에 의미상의를 얻을 수 있고 뒤에는 또 뭐야 봐봐 목적어보 뭐를 취할 수 있다. 목적어나 오가운다이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동사 갖고 있는 특징, 준동사 좀 배들어가줍니다. 이 맞지? 오케이. 네, 나중에 현대분사, 과거분사를 구별할 때 많이 쓰입니다. 현대분사나 과거분사냐 어, 목적어 있니 없니? 어, 없어. 아, 그럼 과거분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이제 행위를 행위를 뭐야?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는 거죠. 와, 그다음에 시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시제 문제예요 시제. 시재. 시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부는 반영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까? 시제가 시제가 반영이 된다는 거야. 자 시제 완료 형 단순형 완료형이라고 표기할 수. 현재, 과거, 미래는 없지만 우리가 단순형 완료형 여기 시제를 반영하는 거냐 완료형 이런 거, 있단 얘기예요. 그치? 어, 이런 거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이런 걸쓸수 있다는 얘기요 음. 나는 기억나? 했대. 잠깐만, 여기 일로 와봐, 이거. 나, I remember. 나는 기억나. 뭐 했던 거야? 그 녀가, 그 녀가, 나를, having, taken, 이렇게. 어? 어, m 어디로? 거기로, 거기로, 여기로그로 많은데, 어, 이게 거기로, 여기로는 시제를 반영하기 때문에. 거기로 나를 데려갔던 거 기억나. 잘 생각해봐요. 자, 주요 동사 나왔는데, 여기 주요 동사인 요 시제가 현재잖아요. 현재니까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여기? 마치 과거를 써줘야 되는데, 동사가 아니잖아. 그러면 준동사란 말이야. 그럼 준동사는 어떤 식으로? 자, 테이킹이 나왔다면, 요거는 뭐를 나타내는 거다? 테이킹을 나타내면 되게, 어? 어. 간단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써주고 물론 이제 아, 우리, 우리 멤버에 우리 멤버와 그뭐 어퍼 개 이런 동사들이 게그 아닌지로 써주는 과거임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더 확실한 방법은 이렇게 완료형을 써주면 돼요. 완료형을 써주면 결국은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그녀가 나를 데려갔던 게 먼저란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시점을 반영한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동명사의 완료형이라고 하잖아. 특구정사도 완료형 있죠? 특이국 비비, 자 이렇게. 단순형과 뭐가 있다? 완형이라는게 있다. 어, 요거를 여러분들이, 마. 시제가 반영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동사에는 능동태하고 수동태가 있는데, 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형태.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나타낼 수 있는 형태가 따로, 준동사람이 갖고 있는 형태가 있다. 뭐가 있니? 능동형과 수동형이라는 게 있다. 능동형과 수동형이 있다. 근데 알고 있던 능동형 수동형의 형태 능동태 수동태 형태 그대로 따라갑니다 동명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요? 동사 ing 써주면 능동형이고 빈 pp 이런식으로 나오면 수동형이 됩니다. 완료형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해빙 pp 이건 능동형이지만 이거의 수동형은 뭐냐 러면 해빙 빈 테이크이라고 쓰면 돼. 알겠어? 이런식으로 태도 반영이 된다. 또 뭐가 있니? 또? 또? 뭘건 끝? 아니지? 그래서. 우리 동사는 동사를 부정할 때뭘 써주니? 부정은 낫을 써주냐. 그래서 일반 동사일 때 보통 don't, d o e s 이 t d o 써주지 않아? 그렇지? 그 다음 일반 비동사일때 그냥 뭐이 n 트 am not, aren't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정은 낫의 위치가 달라지죠. 달라진단 말이야. 만약에 주동사 플러스 원형일때그 사이에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준동사는 부정할 때 어떻게 쓰냐면 낫을 준동사 앞에 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 동사의 부정은 반드시 앞이다. 예를 들면 having pp가 나와도 봐봐. 만약에 투 동사 사대 예를 들면 투두 이렇게 나왔어. not to do야. 만약에 투에브 만약에, pp가 나왔어. 투 동사 완이 나왔으면 어떻까투 have 되겠죠? 투 h a v 투 have done. 투 h a 고 만약에 투가 없었던 동사였다면 have 은 부정할 때 어떻게 될까 have not 이 되겠지. 이해가 무슨 말인지? 동사일 때. 그러나 준동사기 때문에 아니야 무조건 이 앞에 나와야 돼. 동명사도 마찬가지야. 동명사도 누인 앞에 난 나오고 해빙 덩 앞에 와야 돼. 해빙 낫 덩이 아니야. 어, 조심하라고. 그래서 무조건 앞이다. 준동사 앞이다. 준동사 앞이다. 요 이제 예를 들은 거고요. 됐나요? 자, 다시 한번 주체가 있다. 동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준동사는 그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동사와 일치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동사와 다른 점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각각 하는 역할들이 다 동사와 다른 점들일 거야. 좀 이따가 나오는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은 동사가 갖고 있는 동사적 성질, 위에는 없었던 것들이잖아. 그지 어, 그거 이제 다른 점들은 지금 할 거고, 지금 미리 그거 들어가기 전에, 준동사의 역할들을 하기 전에 동사가 갖고 있는 특성들을 그대로 거의 다 흡사하게 데려온 것들을 갖다가 특징을 정리해 본 거니까, 요 정도면 되겠죠? 그죠? 동사가 갖고 있던 성도 아, 준동사도 가지고 있구나. 능동태 수동태 이렇게 쓰였었는데 능동태 수동태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비러스 PP를 못 쓰잖아 동사 쓰면 완전한 수동태가면 비프러스 PP 써야지 아니면 해부긴 PP 이렇게 써야지 근데 그렇게 못 쓰잖아 그래서 능동형 수동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시제도 마찬가지고 단순형 완료 이렇게 써주면 시제를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적어 뭐 취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자 이제부터는 준동사에